카나다라마파사아차차카 교실에 가 자 봅시다. 자 여기 이것은 이 타블렛 이 타블렛 타블렛 용도는 그림 모르는 거 있지, 그림 영상 모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서 이제 찾아서 찾아서 한번 아빠 여기 봅시다. 기 아빠 키 아빠 찾아서 키 아빠 여기 뭘뭐 주고 있어? 키키 우기 키우기. 키우기, 키웁시다, 키우다 아빠가 알파사랑 키우다 뷰트맥, 뷰트맥, 뷰트맥, 뷰트맥, 어, 뷰트맥일거야요 자, 쌍시옷이 들어가는 글자쓰기, 쌍시옷, 쌍시옷 이게 쌍시옷이요, 이 시옷이지 하나 하나는 시옷, 두개는 쌍시옷, 지프트, 이키, 이키타네, 쌍시옷 그럼 이게 뭐야, 뭐라고 적혀져 있어 지금 이거 쌍 쌍이에요 쌍. 쌍 이런 쌍 조심해야 돼 <웃음> 쌍시옷 발음 조심해야 돼 쌍시옷 발음은 조심해야 돼게 아주 한국가서는 조심해야 될게 쌍시옷 발음 왜 어, 조심해야 크면, 돼? 크면은 알 거야 크면은 이제 커 가면서 알수 있으니까 그런데 쌍왜 쌍? 쌍이 뭐예요 쌍? 음, 지프트. 지프트 지프트가 뭐예요 지프트 두 개, 두 개, 두개 두 개, 쌍. 손도 두 개지? 아빠 이거 손두 개. 어 이것도 손손두 개네 이거. 아빠 신발도 머리. 두. 개. 어 신발도 두 개. 신발도 두 개, 양말도 두 개, 장갑도 두 개. 아빠 머리 하나만. 머리는 하나지. 이 안경은 안경. 안경알도 두 개. 아빠 어. 머리 두개된 너는 무서워. 어, 괴물이지. 짜나 말어. 괴물. <웃음> 몬스터 <웃음> 어? <웃음> 괴물. 여기 쌍, 쌍 한번 적어보세요. 쌍, 적어서 쌍, 이걸로. 어, 이쁘게 한번 적어보세요. <웃음> 한국에 가면은 쌍쌍바라고 있어. 요 쌍쌍바, 쌍쌍바, 쌍쌍바. 그돈 그래. 들어 면 아이스크림. 한국 가면은 그뭐 어 뭐가 있냐면 그 쌍쌍바가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쌍쌍이니까 쌍뭐야? 두 개. 응? 두 개가 치프트 둘이 딱 하면 어떻게 나누어 먹으라고 쌍쌍바가 있어요 두개 하면 어떻게 쌍쌍바 이러면 이렇게 쌍쌍바가 이렇게 있어가면 딱 뜯어가서 너 하나 먹고 아빠도 하나 먹고 야자 얼마나 사이좋게 응? 어? 나눠 먹고 얼마나 좋아? 쌍쌍바 이게 쌍이요 에쌍쌍일정그죠 쌍. 응. 그것도 있지? 너는 몰라도 되는데 쌍쌍파티라고 있어 쌍쌍파티 캬바레 쌍쌍 쌍쌍 어때요? 남녀가 어울려서 이제 춤을 추는 거야 어? 남녀가 어울려가지고 아들 쌍쌍 파티 한번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쌍쌍 파티 이게 쌍쌍 이게 쌍이야? 쌍으로 할수 있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해요 쌍쌍 쌍 쌍쌍 파티 카바레 캬바레 캬바레 어? 캬바, 캬바레라고 있어요 쌍쌍 파티 스탠드 바 어? 쌍쌍 파티 둘이 쌍쌍파티 하니까울어만린건나나 쌍쌍파티 아, 어. 가고싶어 한국에 있는 할머니가 한국에 있는 할머니가 할머니 아닐 때 정말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진짜 춤잘쳤어춤 할머니가 춤꾼이어서 춤꾼 춤뿐. 할머니가 춤 엄청 잘쳤어 쌍쌍파티 엄 마이 가 할머니한테 물어봐 한국 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에게 할머니한테 물어봐. 자, 쌍쌍은? <목소리> 우리 저 영화보면은 이거 있지? 영화보면은 뭐 있어? 총 들고 나가지. 총. 어떻게 도 이거 뭐야? 이거야? 요정 총. 건총 총. 타반자. 타반거. 타반자. 타반자. 임볼리쉬. 건. 피시방자. 하나로 부족해. 뭐? 하나 더 있어야 돼. 쌍권총. 쌍 응? 쌍, n 쌍 쌍, 이 n 쌍. 이런 쌍, 쌍 쌍쌍 쌍 g s 이게 쌍 s a 아빠 Sang, 다 a n g Sang, Sang, 쌍. a n g s a 쌍 g s 거쌍이 밑에 n g 없 a n g Sang, Sang, 우. 우. 미음이 있으면은 미음 응? 응. 응. 싸움. 응. 싸움 싸움 싸움 뚜루하고 싸움 많이 하지 매일 싸움하지 싸움, 싸움. 카브가의 뒤에 뚜루하고 싸움하고 싸움 안 좋아요 싸움 싸우지 마세요 싸움 한번 적어보세요 싸움 싸움 한번 싸움 한번 적어보세요 싸 시옷 싸움 아지 마세요 카브가 안좋아요 싸움? 좋아해 좋아해? <웃음>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워? 안싸워? 안싸우잖아 얼마나 사이좋아?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거 봤어? 언제 봤어? 그러면 언제 봤어? 엄마하고 아빠랑 싸우고 안싸우잖아 그러면... 아빠 아빠 아빠 아빠가스라 항상 뚜루하고 싸우지 아빠 응? 이거 할머니 카. 컷... 때 아빠 화났잖아 엄마 <웃음> 엄마가 안 했어? 왜? 아니 아빠안 했어 엄마. 아빠가 안 했어? 아, 기억이 잘안 나는데 기억이 잘안 나? 어 기억이 잘안 나? 어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어? 뭘까요? 쌍시어 이것도 쌍시어 오늘은 쌍시어 들어가는 글자 배울 거예요? 시. 을르자를르 그래. 스이 씨르 밑에 미음 있어요. 미음. 미음. 뭐예요? 씨. 르름. 씨름. 씨름. 씨름 요 씨름, 씨름. 먼저 적어 보요 씨. 름름 씨름. 씨름, 씨름 말요 스포츠. 그레시. 그레시. 여기 한번 찾아 보세요. 그레시 한번 찾아 보세요. 씨름이 뭐예요? 아, 나한테. 아. 눌러서 찾아보세요. 아빠, 이 이거 두개 있어. 뭐가? 이거 이거. 양손으로 빨리 빨리 하라고 이게 이쪽으로.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 손이 없는 사람도 있어. 이쪽 손 왼손이 없는 사람도 있어. 다쳐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쪽으로 눌러야지. 어떤 사람또 오른손 다쳐가지고 없는 사람도 있어. 왼손으로 눌러야지. 응. 음, 그래서 두개 있어요. 씨름 쌍! 지금 쌍 배우고 싸움 배우고 지금 씨름 배우는데 지금 한 10분 지났나? 5분 지났나? 음. 에이, 좋아요. 어이 정말 어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래 하나를 배우더라도 네. 10분 이건 정확하게 배우면 돼요. 응? 뭐, 아, 뭐 많이 배울 필요 없어. 어, 많이 배우고 다 까먹는 것보다 야, 어디 씨름 밑으로. 이 씨름에 딱 보면 뭐예요? 여기 어, 거지 어, 이거 봐야 이거 씨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터, 터키하고 한고한고 비슷한 게 여기 있어요 여기도 시름이라고 자꾸 으렇푸시어어어기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어어어어어어 이렇게, 이렇게, 야, 야 야. 기름. 응?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렇게 <목소리> 하면은 이거 여기 이렇게 있지 이실미에게스포로스포 같다. 어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쌍앙경 쌍안경 이것도 쌍이네 아나네네네 어, 하잖아 <목소리> 어, 땅, 또 똥, 쌍안경 쌍안경 이렇게 해서 멀래 어, 봐봐 이렇게 멀리 이렇게 이렇게 멀리 두안경 드류분? 드류분? 드류분 드류분 텔레스코 텔레스코 뭐 어. 뭐 이거 가끔 뭐 알리는데 진짜 멀리 너뭐 보이는 멀리 저게 저는 멀리 봐요 이거 쌍안경 망원경 망원경도 있는데 망원경 쌍안경 이게 안경인데 이게 안경이야 알파벳 봐봐 이게 안경 안경인데 어떻게 이런 쌍두개 있어요 시프트 이런 쌍안경 이런 쌍안경같이 이렇게 쌍안경 이게 쌍안경이에요 쌍안경 적어보세요 쌍경 누르고 쌍시옷 쌍시옷 아 이응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쓰레기 뭐야? 누가 쓰레기야? 아빠가 쓰레기야? 아빠 쓰레기 <웃음> 아 쓰레기는 나빠 아주 쓰레기는 뭐야? 척 버려야 되잖아 이제 필요 없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아 버려야 아 되는데 이거 아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죠 들어왔네 쓰레기는 아무 데나 버리시면 안돼 어디다 버려? 어디에다가 초크투스 초크투스에다가 쓰레기통 쓰레기통 휴지통에다가 버려야 돼요 쓰레기 자 한번 쓰레기 한번 적어보세요 쓰레기 쓰레기 이런 쓰레기 이건 쓰레기! 이렇게 하는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웃음> 쓰레기. 아비 나이쳐 <웃음> 응? 이거, 응? 이거 아, 아비 이거 하고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아, 아 뚜루야 이것만. 아비 이것만 하고 금방 갈게 그 좀비하자 <웃음> 아말 많이 해서 힘들어 죽겠다아 힘들어 좀비하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게임 하는 거